날 이길 수 있겠어? 실망을 시키는 법이 없는 카드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잠깐만 내가 형이 방금 떠올라 버린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요거 내가 짠 덱이 아니다. 내가 짠 덱이 아니고 지금 생방송인데 하여튼 미친 극딜 덱 좋아하네. 이거 완전 개 미친 얘기야 이런 지 하면 안 돼, 여러분. 원래는. 어느 정도 뭐 받쳐주는 애도 있고 딜 하는 셋다 내가 딜 할까요? 축구로 치면 그냥 진짜 골, 골잡이 세 명에서 내가 골 넣을까요? 앞에서 막 뛰어다니는 느낌인데 의외로 재미는 있다. 그런 게도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미친 개살상 덱, 유다희 덱입니다. 자, 이 덱은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뭐, 투급도 생각 안 하는 덱인데다가 유틸도 전혀 없습니다. 필살기 못 막아요. 그러나 정말 미친, 전부 서로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라이 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요, 약점. 야, 세메이스 딜내봐봐 야, 너가 세메이스 겨루게 해봐. 착, 착, 슬업, 빡! 자, 5만. 와, 저 5만. 아, 저거, 저거, 발렌티 스어서타렇 착, 착, 착, 착! 빡! 5만! 오, 세... 저안매이야 이성이다 그데 안매리 빡! 빡! 96000. 자, 하필이는 방덱을 만나 가지고 예. 이분 요거는 요거는 방덱이기 때문이야. 극딜 대미 우리 방덱에 막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그런데 어, 어. 이거 보막을 썼어요. 어, 요럴 때 우리는 마왕님으로가 있어. 마왕님으로 개성이 진짜 좋아. 진짜. 썩 바람 흡포 그냥. 자 내가 제가 보기에 이 지금 AI인 것 같고 방어 방어에 좋은 방어에 특화된 덱으로 세워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미친 극딜덱이다자 마왕 지금 버프 떴거든요. 버프 떴고 모르겠다. 야 아무거나 해봐봐. 아무나 때려. 그냥 아무나. 빡빡빡빡빡 쏴야. 빡 130. 아 13만 13만 13만 어. 촥촥 촥. 자 네가 바로 방대기 근원이지. 10만 방대기 근원 때려서 10만. 빡. 8 2 0 0 리무루가 안정적으로 딜은 더잘 뽑는 것 같네요. 어떤 개성으로 버프를 걷는 것도 리무루가 좋고. 근데 이거는 지금, 지금 리무루는 근데 버프를 잘 걷어가지고 더 미쳐버린 리무루고. 마치 오늘 야, 누가 누가 꼴잘 넣었나 싸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멜이 퇴근했어요. 차라리 안멜이 퇴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너거 둘이서. 어, 임마 삼성기 삼성기는 또못 참지? 우리 삼성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이거 완전히 개 변태 단단한데, 개변 이렇게 단단한 덱 치고는 우리 지금 잘 때리고 있다. 사실 3개 다 쓰고 싶긴 하거든. 근데 우리 또 삼성은 못 참아. 삼성 한번 봐줘야지. 300% 약점.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1성 관통. 쫙! 와, 미쳤다. 1성한테 13만. 자, 삼성 약점 피해! 빠박! 쏙! 빡! 31만 6천. 원. 31만. 어때, 어때? 자, 이건 지금 폭주 리무르 상태라가지고 내가 좀 비교가 좀잘안 돼. 이 다음 판에 비교하자, 우리 비교는. 자, 너거는 리무르한테 좀 맞아야 되겠네. 리무르한테 끝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자자작, 자 슬라이오! 야, 리무르가 폭주한, 야, 일성 2 2 9천 나온다. 야, 마왕은 나야. 어? 구스형 모르겠어? 샥 빡! 와, 씨. 야, 리무르, 아, 이거는 좀 내가 할 말이 없네? 아, 도르미님 질질거리고 앉아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최상급 딜러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약간 부족한가? 요 정도, 요 정도. 딱그 정도 느낌인 것 같고. 자, 이번에도 요렇게, 요렇게 한번 볼게요. 여엘 상대로 때려볼게요. 약점 피해, 관통 피해, 버프 두개 받은 안멸 피해. 요렇게 세 가지 다 보도록 하죠. 자, 촥! 촥! 촥! 촥! 1만9 0 0 0 일성 1만9 0 0 0 나쁘지 않지? 어, 요요요 셔보자. 어? 앙! 오, 일성 17만. 깡! 깡! 15만. 마왕이네. 야, 이게, 와, 둘이 세 명이서 지금 누가 누가 딜 잘하나 지금 대회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야, 이걸, 아, 나, 나 스님 못 먹이겠는데? 오, 상당히 잘해 다들 다들 잘팬다 그리고 어떤 패가 뜨든 전부 다 살상패야 단점은 뭐 필살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유틸패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앞면이 지금 필살기 차가거든 어, 지기뿌야지 어디서 감히 네가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찍어버리고 이 봐봐 이럴때도 감염기라는 게참 좋거든 제가 나중에 때릴 때흡혈를 못하잖아 근데 얘 쐐기보다는 확실히 감염이 좋을 것 같아 어. <웃음> 자 11만 4천 자2성 갑니다 깡 26만 철천 안메리 그래도 왕 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하여튼 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다들 너무 잘한다 마왕이 마왕인 것 같다 이게 이런 게이 느낌 좀 있어요 지금 어 약간 밀리는데 우리 저 모노가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모노가 치즈치반까지 깎아놔가지고 마왕이 더 세게 때리는 마왕 안메리 더 세게 때리는 데 역할을 좀한것 같기도 합니다 셋다 좋다 어그지 셋다 좋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모노는 방깡러인데 극딜이야 마왕리으로는 상대 버프 해제 캐릭인데 극딜이야 거기다가 회복 불가도 걸수 있는 유틸 갖고 있는 극딜러야 암멜은 갈수록 더 세지는 극딜러다 최종단계에 도달하면 제일 센 극딜러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야, 이게 진짜, 잠깐만, 내가 희한 방금 떠올라 버린 게 뭐냐면, 이 자리에, 그, 암멜 방금 얘기하다가 내가 말문이 턱 막혔거든? 오히려 암멜 자리에 꼭 암멜이어야 하나? 오히려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딜은 이 두, 마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 근데 우리 딜러가 죽을 때 부활 개성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보고, 다시 극딜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극딜대 보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자, 유틸 한명 넣었는데, 유틸도 완지 극한 유틸러지. 이보망을 쓰면 안 된다지, 마왕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디버프 걸었지? 약점 피해. 그 다음에 배기. 이렇게 해도 잡을 것 같아. 이거 회복 불가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한번 노려볼게요. 빡! 빡! 쫙! 11만. 야, 이게 되는데? 야, 안매라고 보다 더세 그러니까 내가 마왕 처음 나왔을 때 마왕 쓰고, 암멜 쓰고 암멜 전체기로 한명 잡고 이랬잖아 그것보다 더센것 같아 왜냐면 치즈치방 30%까지 깎았기 때문에 리무르 것도 더 세졌고 해가지고 약점 피해, 리무르, 그 다음에 리무르 전체 감염기까지 걸수 있어 꼭 딜러 3명이어야 되겠나? 이때 이제 상대도 반격이 나올텐데 반격이 나섰을 때 우리 딜러 죽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 어떻다? 여열 때문에 겁나 세, 세게 세번다 때렸는데 한번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니도 지금 그거네? 자, 약점 피해. 잠깐만. 죽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어, 어 될것 될 같은데? 될것 같은데? 빡! 1 3만 10만, 10만. 여기서? 자, 이 전체기로 따고요. 자, 1인기 어디다가 예약해놨다? 암멜한테. 간다, 안멜아 너까지 잡을게. 어, 야, 야, 야, 야. 어때, 이거? 야, 이거 어때데 이거 어때? 이러면 유틸도 가능이라 그렇지? 여차하면 이거 두장 뜨면 기절해가면서 아니면 합쳐서 뭐 만들어가지고 여열 빨리 피사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일한테타르밀를 넣어가지고 맞아도 여열을 주로 많이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여일 있으면 여일 말랑말랑해서 개부터 때리서 부활 뽑잖아 근데 근탈를 넣어가지고 맞을 때마다 피차요야 찐댁 느낌 나나? 끝났잖아 이거! 어? 빡! 10만 어, 이거 왜 이렇게 약해졌냐 얘 이거? 왜더 약해졌노? 아까보다 더 약하노? 13만! 야, 안정적으로 딜 잘하는 건 진짜 마왕 리무르가, 진짜? 이게 관통, 바바바바바바 실망을 시키는 법이 없는 카드인 것 같아. 근데 일마꺼, 지금 모노꺼도 좋긴 좋은데 약간 한 번씩 실망이 나올 수 있는 정도? 자, 갓킹의 리무르다. 우리는, 아, 이럴 때 진짜 누구를 잡는 게 좋을까가 좀 고민되긴 하더라. 어. 관통기 하나 아껴두겠습니다. 그 각킹이 보막 치면 이 관통기를 찢으면서 조지도록 하고,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쫙쫙! 촥! 맞지 11만 4천. 두 방에 누구 잡을 수 있다? 그냥 지꺼 1성 두 방에 상대 마왕님으로 정도 잡는다. 그렇게 보겠고, 빡빡빡빡빡, 요런 걸로 해불 걸어 놓고. 그러면 이제 각킹 치면서 피를 채울 수 있어? 없어? 못 채워. 보막 썼지? 그 보막 관통으로 깨. 관통으로 깨고 바로 약점 피해 들어가. 그 다음에 전체기도 들어가. 와, 이거 지금 방금 데 그림 그리지나? 방금 말한 거. 아, 그 희망을 바로 깨버리는 게? 다이앤이다. 어, 다이앤이 이거 돌리면서 이네 생각대로는 안될 거다 이렇게. 예. 우리 다이앤이 아무래도 킹을 보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근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전좀 맞아요,요 <웃음> 멈춰. 그래도 한번은 못 죽일 수도 있겠거든요. 갑자기 겸손해졌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 가볼게요. 그냥 하나 버리고 바로 필살기 만들면서 보한 감치겠습니다. 이물을 <웃음> 죽였기 때문에 보너 쳐도 되거든요 자 보막 치고 괜찮지? 피사이 만들었다. 시바바요, 어? 우리 보막 있어서, 어? 와 보막 깨고필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잠깐만 야, 이제 우리 겉자르 속기 친야 이게 기절기가 안 떴어, 어? 야, 이거 어떡 하냐? 자, 노바구다 전진. 저 근타르면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속타르라서 잡을 수도 있다. 빡 자스가 10만. 야 다이애나, 역속이라도 우린막 관통딜은 무시 못한다. 10만. 다이애나 잡지 어. 저게 속타르기 때문에 속타는턴 끝날 때 피가 차니까 죽이면, 명급... 어? 뭐고? 왜 뭔데? 뭐고? 왜 근타르였나? 야, 쟤 근타르였어? 근타르였나? 저거. 개삭됐다, 야. 자, 개삭 때문에 봐봐. 이거 열 때문에 사는 거야. 열열은 엄청... 아.. 야, 쟤 근타르였냐?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자, 근타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근타르였구나. 피다 찼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형, 어떻게 해야 돼? 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야! 큰일 났다! 자, 전세기로 어쨌기 각킹 잡아 보자. 전세기로. 감염! 자, 빠빠빠빠. 근타르 야, 근타르야. 자, 전세기 주직선데? 건다. 뽀뽀뽀 봤지? 어?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라? 감염시키려고 전세기. 오케이? 야, 이게 여러모로 진짜 볼수록 우리 마왕님 물 리뷰 같네. 정말 좋아. 이 회복 불가 감염이. 야 근타르 네 회복 못한다 자제아와 여열 우리 맷 집으로 버텨주는 거 보이지 지금 근타르 어놔가지고피 계속 차면서 우리도 근타르 있다 자저 자석이 거안죽으면또피 차거든 그래서 이거 먼저 때려놓고자 감염 시키놓고 아비긴1 일렙이라 좀 약하거든 치면 때릴게요 치면 때려서 두명 있을 때때려고 이렇게 하죠 쓸겁사다싹싹 이렇게 가자 짱데즈비트 이렇게 해 놓고 팡 회복을 못한다 못한다. 자, 가자! 빅이, 파스카오! 빡오 예, 빅이 좀 약하지? 어, 피상 1렙이라가지고. 어, 자, 들어라미서 하하,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덱쓸때 요렇게 여야를 넣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다시 마지막 다시 살상, 극살상 덱으로 돌아가서 출발. 자, 일단 요렇게 됩니다. 암멜크 쓸 필요도 없어. 일단 요렇게, 요렇게 감염시키는 거야. 이러면 상대 딜러 목을 바로 따면서 어 89,000밖에 안 나왔다고? 기복 좀 있는데, 자 정말 기복이 없이 잘 때리는 건 역시나 마왕 리무르다. 아 여기서 약간 조금 실망감을 조금 느끼게 해버렸고요. 왜 89,000밖에 안 나왔지 방금? 치명이 하나 가안 터졌나? 여러분 칠때 치명이 안 터지기도 그랬었나? 그런 이유겠지? 그럴 거면 등급표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내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지금 등급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A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A같은 그런 애는 아니에요 적어도 S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상일지는 사실 조금 더 제가 메타를 시켜보겠습니다 야니 약점피 한번더 해봐봐 니왜 그렇게 약하게 때렸어? 이마한테 기회 한번 줘볼게요 솔직히 안매리 때리면 지기거든 니가 한번 해봐봐 잘 때려봐봐 이마빡 11만 3 어, 요런 정도 자 전체 세기 빡빡빡빡빡 19만 5천 우와 우와 세기가 이걸? 18만 5천 봤나? 지 혼자서 각킹을 죽이면서도 상대 피를 거의 한.. 야 이거 또 등급이 올라가네 등급이 올라간다 SS로 봐도 될것 같고 그 사이 어딘가쯤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 첫인상을 느낌 첫 인상을 봤을 때 S와 SS 그 사이 어디쯤이다 야, 암멜 너무 구경만 했어 암멜 좀 심심했겠다 암멜 한번 나설게요 이제 퍼프 3개고 뭐 마왕님으로 바로 다 죽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우리 암멜도 조금 쉬었으니까 한번 빡빡 1 6 5 0 0 0 2 9 7채0 0 하면서 암멜이 날 이길 수 있겠어? 아씨, 암멜은 암멜이다. 그리고 필살기가 버프 해제라서 너무 좋고. 어머 버프 입고 한데도요 정도로 여러 충분히 오늘 급 뽕, 급살상덱을 해봤는데 어, 좀유틸덱도 오늘 한번 살짝 끼워넣서 해봤고 세 딜러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댓글에서 세 딜러의 비교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